안녕들 하신가 오늘은요 이장의두 번째 잠시 도망 다녀오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태리 시칠리 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타오르미나가 시칠리 섬 갔을 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도 본문 중에 아마 나오겠죠? 잠시 도망 다녀오겠습니다. 호주는 연착입니다. 여행 전날은 늘 똑같다. 가기 싫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 이날만을 기다리며 계획하고 돈을 모으고 일을 해놓고 운동을 하고 별별 준비를 다 했건만 왜 싫은지 모르겠다. 다시 시작될 어드벤처가 두렵고 낯선 곳에서 쭈뼛거릴 나 자신이 부끄럽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결정해야 하는 모든 상황이 싫다.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마저 도망가고 싶다니 이 무슨 나약한 소린가. 그러나 내 여행은 늘 그래왔고 늘 비행기값이 아까워서 공항까지 가곤 했다. 그저 경중이 다를 뿐. 일상에서의 도망이 더 시급하냐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냐에 따라 그 여부가 갈린다. 한동안 여행을 다니지 않은 시기가 있었으니 두려움이 그 이유였다. 두피처 역할을 톡톡히 해준 첫 번째 여행은 호주였다. 오래된 이야기다. 이제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을 것 같다. 친구 집에서의 홈스테이였으니 말이다. 앞서 길치편에 등장했던 친구, 네, 문숙이 집에 갔었습니다. 여행작가가 된 이후로 여행은 일이 되고 여행가로서 아는 것도 많아진다. 해보고 싶은 것도 정보도 많아지니 친구 집에서 소일하며 슈퍼마켓이나 둘러보는 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꿈꾸는 여행은 바로 그런 거다. 그때가 내 인생의 첫 절망이었다. 너 나가. 그곳은 살아남기 위한 여자들의 전쟁터였다. 업계가 다 아는 악명높은 팀장 아래 있던 나는 언제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이미 선임자들이 그리 해왔고 그렇게 잘려나갔고 내 차례가 왔을 뿐이다. 고지식하기만 한 내게 그 아래서 생존할 요령 같은 건 없었다. 올게 왔구나. 그게 신호였다. 쓰잘데기 없는 직원으로 몰락하는 수순말이다. 수백 건의 계재지를 나르는 건 언제나 내 차지였고 한겨울에 지하철 기둥 개수 세기 같은 소소한 미션들이 틈틈이 주어졌다. 그게 카피라이터 경력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헝그리 정신을 가르치려는 팀장의 꼰대로움을 배우고 말았으니 나 또한 한동안은 그런 쓸데없는 뺑이 돌리기가 직원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가끔 본부장님에게서 왜 나간다고 했니? 같은 적발하장 질문을 받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곤 했다. 지금은 왜그 꿀같은 시간을 더 누리지 못했나. 일도 안 주고 월급을 주는데 더 버틸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당시 내 마음은 연약하게 이를 때 없었다.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가족들에게 부끄러웠고 자존심은 바닥을 쳤다. 엄청난 패배감에 휩싸여 오피스텔 관리비 걱정을 하던 5월. 문숙이가 한국에 왔다. 우린 같이 방산시장 등을 다니며 그녀가 호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 그리고 같이 호주가자는 쑥 들어온 그녀의 제안. 그렇게 2주간의 친구집 빈대생활이 시작되었다. 호주는 가을이 시작되려고 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가이드북 하나를 사가긴 했지만 특별히 가고 싶은 데가 없었다. 친구 부부가 출근을 하면 난텅빈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TV 채널이나 틀어놓고 간밤에 먹다 남긴 냉장고와 음식을 꺼내 먹거나 빨래를 걷어 정리했다. 그런 나를 가만두기가 민망했는지 문숙이는 현지 투어를 하거나 시드니 시내를 구경하라고 했다. 그래 친구는 조별과제를 할 때도 리더 역할을 했고 사진 반 반장이기도 했다. 졸업 후 잡지사 기자가 된 뒤에는 회사 생활로 많이 힘들어하는 나를 불러내 낙지볶음을 사주기도 했다. 아직도 그 낙지볶음을 잊지 못하는 건 내가 처음으로 친구의 격려라는 것을 받아본 것이 그때였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뭘 했냐고? 뭘안한 것도 아닌데 딱히 한 것도 없다. 남들 같으면... 아니 지금의 나라면 2주간 호주 한 바퀴를 돌며 주요 스팟에서 부지런히 사진 찍고 대자연을 만끽했다며 SNS에 올리겠지만 그때 나는 잠시 호주에 연착 중이었다. 다음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저 천천히 시간에 체류 중이었다. 와인을 잔뜩 마시고 오후 4시쯤 일어난 적도 있고 시드니 시내에서는 퀸 빅토리아 빌딩의 거꾸로 매달린 시계탑에 감탄하다가 명품샵이 늘어선 아케이드에서 절망하기도 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호주 건설 당시 죄수들이 지내던 수용소를 구경하기도 했다. 하버브릿지도 잠깐 걷다가 나왔고 오페라하우스도 이상한 각도로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다. 그나마 주말에는 친구 부부 덕분에 더블베이에 가서 피쉬 앤 칩스도 먹고 배도 타보고 유명한 미트파이도 먹었다. 희한한 건 그렇게 할일 없이 시간 낭비하고 온 여행이 가끔 그립다는 사실. 호주에 다녀온 후몇 군데 회사로부터 콜을 받았다. 도망치듯 다녀온 여행 뒤에는 꼭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 법칙의 시작이었다.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시드니 하버브리지인데요. 이 아래 있는 여기가 하얏트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하고 이 아래쪽에서 같이 담아본 사진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몰타로 야반도주 내 인생의 커다란 변화는 두 번쯤 있었는데 그 처음은 한밤중에 도둑을 맞은 일이다. 모시는 고양이들, 하는 일, 자동차, 사는 곳, 습관과 게으름 등 지금이 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그날 밤의 일이 있다. 그 일이 있은 후 옮긴 직장은 내 나름의 계획이었다. 헤드헌터로부터 제안받은 두 곳은 이름 있는 주류회사와 성장세에 있던 학원기업이었다. 내비로 교육공학과 출신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교육사업에는 관심이 없던 터라 알만한 학부모는 다 안다는 이 학원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이전에 마케팅 담당자도 없었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거? 그래서 이 회사를 택했다. 짧은 시간 안에 마케팅 활동을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았고 이후 독립을 위한 준비도 되겠다 싶어 3년쯤 다녀보자 생각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었고 실패는 없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했고 한창 바쁠 때는 밥도 화장실도 생략하며 의자와 한몸이 되어갔다. 부작용이라면 3년으로 계획했던 회사와의 이별이 1년이 되어버렸다는 것.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파왔다. 물리치료를 6개월이나 받고도 한참 동안 침, 약물, 추나회법 등의 치료를 더 받아야 했다. 운동 중독이었던 내가 둥실둥실 살이 오른 것도 이때부터다. 와중에 두 번쯤 도망을 갔다. 한 번은 주말에 몰래 홍콩을 다녀온 것이고 다른 한 번은 휴가와 휴일을 이것저것 붙여 뻔뻔하게 다녀온 몰타 여행이다. 이번에도 단순한 이유로 택한 여행지였다. 몇년전 급히 떠난 이집트 다국적 배낭여행에서 한 친구가 몰타라고 하길래 적어두었던 단어다. 생소하니 가볼까? 늘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 직항은 당연히 없다.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몰타로 가는데 와중에 사이프러스라는 섬에 잠깐 들러 사람을 태워간다. 사이프러스? 맞다. 다음 여행 목적지이다. 다만 사이프러스 여행은 아직 지체 중이다. 그러니까 나의 몰타행은 심심미약의 극치에서 떠난 야반도주와도 같았다. 나는 회사 MT에 맞춰 휴가를 받아 팀원들을 MT 장소까지 태워주고는 직원들이 족구하는 틈을 타 빠져나왔다. 재빠르게 집에다 차를 놓고 아침에 실어두었던 트렁크를 꺼내 공항으로 갔다. 진가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약이었다. 감기몸살약, 소화제, 진통제, 파스, 핫팩, 허리보호대 등 온갖 약을 바리바리 챙겨 넣었다. 온몸 어느 한 군데 자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먼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무모했다. 도둑맞은 지몇년 되지 않은 터라 늘 잠을 못 잤고 프리랜서를 계획 중이었기에 정신 차리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지중해 한가운데 섬으로 아는 곳 하나 없이 떠났다. 짧은 시칠리아 여행까지 끼어놓고 말이다. 여행지에서 첫날은 늘 비슷하다. 어떻게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길을 잃어버리는지. 버스에서 한정거장 먼저 내렸고 그 대가로 2시간 정도 골목을 돌고 돌아 마침내 숙소에 도착했다. 작은 호스텔은 아주 깔끔했고 운영자가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게 특징이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거나 늦으면 얄짤없이 기다려야 하며 심하면 체크인이 어렵다. 난 길치의 대가를 치르느라 주인장이 문 닫고 퇴근할 즈음에야 겨우 도착하여 집 열쇠와 방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열쇠 사용법이 조금 어려웠다. 자꾸 헛바퀴를 도는 느낌에 적당한 데서 딸깍 소리가 날 듯도 한데 그런 신호도 없다. 어디까지 열쇠를 밀어넣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이 집의 첫 허들이라는 것을 잘 아는지 주인장은 손님이 올 때마다 대문 열쇠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자신이 먼저 시범을 보인 뒤 손님이 한번 해보게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잊지 않았다. 이 사실은 그 일이 있고 난후 내가 살펴본 내용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시련이 오고야 말았다. 가방을 던져놓고 간 곳은 발레타였다. 발레타는 몰타 여행의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섬의 중심지이다. 몰타는 작은 섬나라이다. 전국의 버스는 발레다 버스터미널에 집결하고 대통령궁, 대성당도 다 여기에 있다. 여행 전 찾아본 정보에서 이곳의 대표적인 음식은 토끼고기 튀김이라고 했다. 이전 같으면 한 번쯤 시도했겠지만 심신미약 야반도주자였던 나는 토끼고기는 커녕 햄버거도 소화가 안 되어 상상조차 아껴야 할 판이었다. 평소엔 혼자서도 잘 먹지만 그날 따라 혼자 먹는 저녁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모든 게 허약했기에 왜 여기까지 왔나 후회를 안고 숙소로 향했다. 유일한 기쁨은 해가 지기 전 버스에 앉아 아름다운 몰타를 구경하는 것. 버스 드라이빙은 우울한 마음에도 빛을 주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중세로 날아온 것 같았다. 모든 건물은 베이지색이었고 고풍스러운 유적들이 무심한 듯 늘어서 있었다. 신약성서의 바울이 풍랑을 만나 떨어진 곳이 몰타다. 이곳에 카타콤이 있다. 십자군 원정 중에 요새를 만들었던 곳이다. 그래서 성요한 성당에는 유럽 8개 나라 양식의 예배실이 있고 성당 바닥에 십자군들의 무덤이 있다. 이탈리아 바로코 시대 대표적인 화가 카라바조의 대형 작품인 성요한의 참수도 여기 있다. 가끔 성요한 성당 옆 대통령궁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저런 정보들을 대내며 숙소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번째인 만큼 이번엔 제대로 내렸고 골목을 올라 숙소에 이르렀다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한다 문제의 열쇠를 꽂았다 안 열린다 더 깊이 밀어넣어 보았다 돌아가질 않는다 오른쪽으로 돌려본다 헛도는 느낌이다 다시 왼쪽으로 돌려본다. 이 또한 결과가 없다. 역시 섬날씨는 변화무쌍하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곧 어둠이 내려올 기세다. 사장은 퇴근했고 방을 안내받을 때 투숙객도 나 외에 한 명이었다. 이후에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문을 두드릴까? 문을 열고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는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3층의 객실이다. 그곳에 커뮤니티 룸이 있다. 1층 식당은 아침에나 사람이 모일까 불이 꺼진 상태였다. 1층에는 누가 있을 수가 없고 객실까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리 없고 골목에는 아무도 없다. 아니 골목에 누가 있는 게더 무섭겠다. 외출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식사를 막 시작할 테고 이 애매한 시간에는 운이 좋아야 안에 사람이 있고 여기에 운이 더 좋아야 그 사람이 심심해서 1층에 내려올 테고 여기에 천운이 더해져야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줄 것이다. 다시 내려가서 어디 저녁이라도 먹고 와야 하나? 아, 나좀 아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추워. 그리고 다시 내려가기 싫어.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최악의 경우 다른 호텔에서 자야 할지도 몰라. 이 여행은 도대체 뭐야? 여기 내가 왜와 있는 거야? 순간 너무나 초조했다. 그 즈음은 핑계거리만 있으면 스스로를 불쌍해하던 시기였다. 습관처럼 등장한 자기 엄미는 오래된 영국식 열쇠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구기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키큰 은발의 할아버지. 열쇠 구멍만 보고 있던 터라 옆에 누가 와이... 어 이까야? 어 이까? 이까 여기 앉아. 이때 갑자기 나타난 키큰 은발의 할아버지. 열쇠 구멍만 보고 있던 터라 옆에 누가 와 있는지도 몰랐다. 호호호. 산타 할아버지의 공명이 들리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착한 웃음이다. 할아버지가 호호호하며 내게서 열쇠를 받아 구멍에 꽂으니 차르르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는 흠흠인지 호호인지 알수 없는 소리로 잔뜩 긴장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를 했었나? 할아버지는 걱정마 아가 하는 눈빛으로 머리를 톡톡 쓰다듬더니 호련히 옆집으로 들어갔다. 뭐가 지나갔나? 유령인가? 어쨌든 문이 열렸다. 가만있자. 히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은 적이 있던가?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뵌 적이 없고 외할아버지와는 그리 친할 기회가 없었다. 아니 할아버지까지 가지도 않는다. 나이 든 성인 여자, 아니 성질 더러운 팀장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무모한 여행, 길치의 첫날, 낯선 곳의 바닷바람이 몸과 마음을 딱딱하게 했고 난 주눅 들었으며 작은 문제에 크게 절망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안내 어린아이를 소환했고 난 금세 편안해졌다. 나도 모르게 아랫배가 뭉클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천사였나?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고속촬영한 뮤직비디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아 여기는 발레타는 아니고요 이건 좀 캡션이 잘못 들어갔다 몰타는 그 지도 모양을 보면 되게 여러 크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제주도 말로는 코지 <웃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배를 타면서 이렇게 장소를 훑어보는 그런 투어 상품이 있는데 배를 한번 타고 전체 몰타를 좀 한번 쑥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임디나의 골목인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그 현빈이 옛날 옛적에 하늘보리 음료 촬영을 한 곳이고요. 저는 약간 이러,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재밌어서 담아보았습니다. 내 마우의 시작은 몰타. 몰타에서 첫 밤을 가수면 상태로 보냈다. 그 시기엔 늘 그랬으니까 특별히 시차라고 하진 않겠다. 호스텔 아침 시간은 멀었고 그 시간에는 주인장이 와 있을 테니 문을 못 열어도 문제는 없겠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지만 여행에선 가끔 하는 일. 아침 산책에 나섰다. 골목을 내려오니 길 건너 바닷가에 조깅 트랙이 잘 되어 있다.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차다. 그나마 바람이 덜 부는 벤치를 골라 잠시 앉았다 가기로 한다. 그런데 저쪽에서 시커먼 고양이가 다가온다. 사진을 다시 찾아보면 귀여운 고양이인데 그때 내 눈에는 그냥 시커먼 도둑 고양이였다. 눈빛이 영 불량스러운 게 당장 공격이라도 하려는 듯 나를 똑바로 보며 성큼성큼 다가온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을 무서워하던 도시 건물 안에서만 지내던 나는 그날의 고양이가 길거리 불량배로 느껴졌다. 설마 너? 나물 거니? 핥힐 거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나갈 거니? 고양이 언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죽은 척이라도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을 했다. 뛰어 도망가면 무섭게 달려들지도 몰라. 그러니 가만히 숨쉬지 말고 있어보자. 녀석은 그래 알겠니? 이 구역은 내 거야. 하는 눈빛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더니 벤치로 풀쳐 오금이 저린다 숨을 더 참아보기로 한다 녀석이 내 다리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응? 너 뭐야? 왜내 옆에 앉아? 몸을 이리저리 비벼대며 내 다리의 온도를 체크한 녀석은 아예 본격적으로 허벅지에 몸을 밀착시켜 앉는다 고개 돌려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은 녀석의 마지막 자존심인가 보다 찬바람 부는데 인간 난로가 보여서 온 걸까? 난 아직 적응되지 않았는데 녀석은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쉬워 하는 투로 자리를 잡았고 마침내 졸기 시작한다. 바짝 긴장한 나는 다리를 내어주고 얼음. 내가 고양이 옆에 앉다니 이런 기념비적인 날은 남겨야겠다. 조심조심 카메라를 꺼냈는데 녀석은 어찌나 편안한지 그러거나 말거나다. 셔터 소리도 잠깐 움직인 인간 다리도 노 프로블럼. 새근새근 잘도 잔다. 길거리 생활이 고된 지 귀에 상처도 있고 털도 고르지 않다. 겁 많은 나는 감히 손을 대보지도 못하고 양님이 깨어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 이후에도 몰타에서 여러 고양이를 만났고 난 조금씩 고양이란 생명에 익숙해졌다. 지금은 두 분의 양인님을 모시고 사는 집사가 되었는데 시작은 그때부터라 여긴다. 나의 첫 고양이 마우는 몰타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고양이와 비슷한 옷차림, 즉털 모양을 보고 고민 없이 모셔왔다. 다시 보니 몰타 첫 아침에 만났던 그 녀석과도 비슷한 데가 있다. 내 사랑하는 마우의 시작, 심신미약 여행자를 위로했던 몰타 섬 고양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게 그날 아침 제 옆에 아주 천연덕스럽게 앉았던 고양인데요이위 털만 보면 지금 우리 마오하고 똑같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고 몰타에 고양이 엄청 많습니다 시칠리아 토토는 안녕하신가? 몰타에서 이틀 후 시칠리아행 비행기를 탔다 나름 옹골찬 일정을 만들어 야심차게 계획한 여행인 여행이었다. 다시 돌아올 호스텔에 큰 짐을 맡기고 작은 짐을 만들어 시칠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4박 5일 일정이 반 이상 날아갔다. 반비행기로 시칠리아에 넘어와 공항 근처 B&B 투숙, 다음날부터가 본격적인 일정이었다. 첫 번째 일정은 트라파니로 가서 유럽 최대 최고의 염전을 구경하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염전에 가려면 새벽에 출발하는 1일 버스투어가 정답이라는 결론이었다 아 이런 트라파니는 넓다 버스투어 일정을 생략하고 결과물만 블로그에 올려놓은 앞서 다녀간 이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트라파니 염전은 패스 팔레르모로 빨리 넘어가자 기차와 버스 선택은 아무래도 기차가 빠르겠지? 탑승 시간까지 빈둥빈둥 거리다 기차에 올랐다. 혹시 팔레르모에 내리지 못할까 봐? 불안 불안. 뒷자리 청년들에게 물어본다. 그런데 뭐라는 거야? 나는 다시 한번몇 시쯤 도착할 것 같은지 묻는다. 뭐라고? 대충 시계바늘을 가리키는 게 2시간쯤 걸린다는 소리 같다. 책에서도 2시간 반쯤 걸린다고 했는데 이미 2시간 지난 지가 한참이다. 청년들은 기차에서 내렸고 아주머니가 탔다. 조급증이 나서 또 물어본다. 뭐라 뭐라 몰라 몰라. 사방팔방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기차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어디 가는지 알지경. 드디어 팔레르모에 도착했다. 아 아주머니 말은 종착역이란 뜻이었나 보다. 걱정 말고 한숨 푹 잤어도 될 일이다. 그런데 두시간 반은 무슨 네시간도더 걸렸다. 기차가 뭐 이래? 기차의 비밀은 마지막 날 머물렀던 숙소 주인장이 알려줬다. 시칠리아는 기차보다 버스란다. 버스가 시간 딱딱 맞춰준단다. 그리하여 시칠리아 4박 5일 중 1박 2일은 길거리에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보며 다 썼다. 보이기 시작한 일정은 꼭 가고 싶었던 팔라초 아드리아노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배경이다. 어린 토토로 나왔던 배우가 이 마을 입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다고 들었다. 그 친구 사인도 받고 맥지도 한잔 같이 하고 싶었다. 사실 이 일정이 내가 생각했던 시칠리아 최고의 미션이었다.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다음 날 버스를 타야 하는데 다시 나오는 일정 등을 생각하면 몰타로 돌아가는 비행 스케줄에 맞추기가 조금 불안했다. 지금까지 호탕치고 다니면서 교통사정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니 소극적인 스케줄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대가 컸던 팔라쪼 아드리아노도 포기. 팔레르모가 마피아의 본거지라지 팔레르모에서 묵을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숙소도 예약되지 않았던 상태다. 겨우 찾아간 숙소에서는 옆방 침대로 옮겨와 도미토리에 자리 하나를 내주었다. 밥을 먹으러 나가려 하자 사장은 가방을 앞으로 메라고 했다. 사방을 주시하며 살금살금 걸어나가 이태리 본고장 피자 한 판을 서둘러 먹고 들어왔다. 팔레르모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 없었다. 여행 중에 우체국 가게를 좋아하는 난 미리 지인의 주소를 적어오거나 나 자신에게도 엽서 한 장씩을 보내는 나름의 감성놀이를 하곤 했다. 뭔가 현지 생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들여다보는 게 재미있다. 팔레르모 둘째 날. 스페어 일정으로 생각했던 체팔로에 가기로 하고 표를 샀다. 한시간 반쯤이 남아 우체국을 찾았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도저히 줄이 줄지를 않았다. 차림새가 마치 마피아 2인자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우체국 직원과 한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다들 자기 번호 뜨기만을 기다리니 결국 우표 한 장을 사지 못한 채 서둘러 플랫폼으로 향했다. 상황은 다음날도 마찬가지. 결국 팔레르모 우체국 소인이 찍힌 엽서는 붙이지도 받지도 못했다. 꽝 대신 닭으로 선택한 체팔루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다만 이 또한 머무는 시간이 짧아 아쉬움만 가득.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내가 지나쳤던 여러 스팟은 하나씩 천천히 감상해도 좋을 만한 곳들이었다. 체팔루는 다시 봐도 너무나 예쁜 마을이었다. 얼마 전 여행 프로그램에 나온 체팔루는 드론으로 촬영하여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빠른 인서트 컷에서 내가 식사했던 해안가 식당이 휙 지나가는데 어찌나 반갑던지 다음날 마지막 계획을 이루자는 기대를 안고 카타니아로 도시를 옮겼다 그리고 결국 계획대로 타오르미나에 다녀왔다 타오르미나는 영화 그라운블루를 보며 점 찍어놓았던 곳이다 절벽마을로 향하는 버스는 오르막과 내리막 고개운전을 하며 시칠리아 해안가에 절경을 선사했다. 아침부터 서둘렀기에 마을 꼭대기 원형 경기장이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렸다가 마침내 입장했다.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 앉아보기도 하고 단체 여행자 해설을 기동량으로 듣기도 했다. 지중해 국가들은 서로 간 침략의 역사가 있었던 터라 해안이 잘 보이는 절벽에 극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바다를 등지고 무대를 설치하여 긴 서사시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해안가로 침투하는 적들을 경계했다는 것. 객석의 각 열은 그리스의 신들을 상징한다.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야외 무대의 음향 시스템이다. 벽을 어떻게 만들어 어찌어찌하여 소리를 내면 울림이 생긴다고 하는데 세계 어디서나 그리스식 극장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친다. 음향 시스템의 확인이랄까? 가끔 노래도 부른다. 언젠가 터키에서도 요르단에서도 보았던 모습이다. 로마가 크긴 컸구나. 감탄하는 사이 어김없이 등장한 고양이. 내 다리에 한참 등을 부비부비하더니 어느새 저쪽 열에 앉아있는 노신사와 마음이 맞았다. 떠나가버린 고양이를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객석에서 바다를 향해 멍때리다가 골목으로 나왔다. 타오름이나 골목은 보이는 곳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은 카메라를 가슴 앞에 두고 셔터를 연사하며 걷고 있었다. 이섬이 마피아의 본고장인 시칠리아인지라 길거리 악사는 영화 대부의 메인 테마를 끝없이 도돌이 연주했고 며칠간 길거리에서 보낸 날들을 보상해주는 듯한 행복이 밀려왔다. 그런데 왜 시나에 갈 생각은 왜 했을까? 버스를 타고 메시나까지 갔다가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고 숙소로 돌아왔다. 분주한 일상에서 도망치듯 떠나온 여행이었지만 몸에 베어있던 패턴을 버리지 못해 4박 5일 동안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만 앞서 있었던 것. 그런 탓에 버스와 기차에서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못내 아쉽다. 조금만 느긋했더라면 체팔루도 타오르미나도 더 느끼고 더 많이 행복했을 텐데... 한동안 시칠리아에서 보낸 시간들을 두고 공부가 부족했던 여행이라고 자평했었다. 공부를 안 했고, 준비가 부족했고, 그곳의 지리와 교통사정을 몰라서 시간을 버렸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중간중간 소소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았다. 다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즐기지 못했고, 여정의 가치를 폄하했던 것. 그리 짜임새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하는 일이 광고이고 마케팅이고 기획이다 보니 여행에서도 무언가 엇비슷해야 한다는 어줍지 않은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가장 유치한 건 모든 일을 실패와 성공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평하고 나누는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내 쌓여가는 여행들이고 이를 통해 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도망치듯 몰타로 떠난 나는 시칠리아에서 방황했고 다시 돌아온 몰타에서 여전히 주눅들어 있었다. 물론 사진과 블로그에는 좋았던 기억만, 연재하던 잡지 칼럼에는 아름다운 풍경만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들어있던 자기 연민을 꺼낸 건 나의 모습을 그 여행을 통해 바로 보았다는 고백이다. 여기는 팔레르모 골목인데요. 마피아가 여기서 나왔다 뭐 이런 이제 말이 있죠. 쓱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정말 약간 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싫어 음, 봤고요 여기가 체팔로 인데 어이 체팔로 가 정말 제가 그때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더 많이 즐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팔라쪼 아드리아노를 못 갔다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제가 그냥 급하게 그냥 꽁 대신 닭 처럼 다녀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냥 여기 자체를 내가 저, 더 마음으로 즐겼으면 정말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타오름이나만 유일하게 제가 아 저기를 가야겠다 했을 때 갔던 곳이에요. 그 예전에 그 공연은 굉장히 몇 시간씩 이어진 엄청나게 긴 공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서사시를 이렇게 읽고 하는. 그래서 그긴 공연 동안 공연을 보면서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적들을 경계하는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우르미나의 어떤 골목들이 다 이렇게 위로 향해 계단이 있었었고 그 계단들마다 이렇게 이런 예쁜 느낌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